자, 오늘은, 어, 지금은 요셉의 때라고 해서 경제대공황이라는 주제로 한번 어,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찬, 어, 우리 성경에는 요셉은, 어, 하나님께서, 어, 미리 예비하신, 그러니까 가족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하신 그 땅으로 보내셨던, 어,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어, 또경쟁 개념이라는 이런 또 성경에서 또 출처한 어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요셉의 그어 하나님의 그 옷들을 보면 요셉이 가진 가지고 있던 옷들을 보면 첫 번째가 어 채색 옷.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이 어,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께 받은 종계 옷을 받았죠. 그래서 어 37장 3절에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기를, 어, 대고자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은 그의 종교한 옷을 벗기고, 어, 여기 두 번째 이제 노예의 옷을 입혔고, 어, 그래서, 어, 이, 그, 이집트로, 애국으로, 넘, 어, 끌려가게 되는데, 또 그의 주인이 된 어, 보디발이 그에게 노예 옷을 벗기고, 어, 이제 그, 그 집안의 일을 도맡다 하는 집사의 옷을 입히게 되는 장에 나오죠. 그래서 39장 4절에 그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요셉의 이제 여기 우측에 보면 요셉의 안주인이 그의 옷을 벗겨서 그에게 제인의 옷을 입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그는 제수의 옷을 벗고 총리의 옷을 입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요셉은 옷이라는 그런 것을 갖고 또... 일생을 또볼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채색, 처음에 종교한 옷에서 노예에서 집사에서 다시 재인해서 다시 어 애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형태의 어 세월들을 보내죠. 그런데 그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셨기 시고하 때문에 이렇게 어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어, 다음은 그 경제, 지금 현재 세계의 그 경제 사항을 유스로 잠깐 나와 있는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두 나라가 경제 패권을 놓고 부딪히면서 다른 나라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인데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보복관세 전쟁은 국제교역에 급격한 감소를 불러오게 됩니다. 1930년 극단적 보호무역을 선택한 미국은 수입품에 평균 60%의 관세를 매기는 스무트홀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과 캐나다 등 각국이 잇따라 보복관세에 나서면서 세계 경제는 10년의 깊은 암흑기를 맞았습니다. 트럼프가 촉발한 미국의 신보호무역 흐름이 당시와 비슷하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합니다. The world is the most by the rules. 이번 무역전쟁이 예상되던 올 초부터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쳐왔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이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외국인 순매도가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대만, 싱가포르 등과 함께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볼수 있는 나라로 꼽힙니다. 무역협회는 미국, 중국, EU의 관세가 10%포인트 인상될 경우 우리 수출이 367억 달러, 41조 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단계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사태 전개 방향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고 EU까지 가세하는 경우 우리에겐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될 것이란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자이 내용은 어, 지금 우리나라 현그 상황이 이제 어, 세계 경제 대공황 초기에 어, 그 상황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특히 이제 지금 중,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또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지금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 세계 경제도 세계 경 지금 어 불황으로 또 치닫고 있는 또 대공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또초미에 관심사고 우리가 어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 또 성경에서 나와 있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게 보면 지금 세계 경제에 보면 거대한 빛에 포에 된 2019년 세계 경 경제라고 해서 그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는 부채로 지연직 갖고 같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 전 세계 부채 41%가 증가하고 있고. 부채 증가율이 신흥국 146%, 성진국 19%,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신흥국 176%, 기업, 가계, 정부, 부채 끊임없는 어,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림자 금융 부채 리스크가 직면하고 있고 유로존, 그리스, 이탈리아 정부 부채 악화 미국도 대출, 어, 담보 증권 리스크 부각, 글로벌 경기 수축 국면에 진입하면서 세계 각 지역의 부채 리스크가 점증으로 어, 치닫고 있다. 그래서 어전 세계 어느 나라도 지금 부채로서 이렇게 어, 골머리 아프고 있다. 그래서 특히 신흥국, 어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은 엄청난 부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중국의 경제 감소계의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저하고 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수출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데 그런 것들을 볼수 있고 어. 여기 이제 한 정책 위원이 최근 주가 하락에 관해 주가는 어 실무 경제의 변화를 증폭해 전하는 것이기에 세계적인 실질 경쟁률을 저하를 하는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의견을 내 놓고 경제 성장률 저하 배경으로 중국 경제 정책 어 상황이 수출입 동향으로 보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고 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 지금 중국의 그런 경제 정책 현상이 어 막대한 영향들을 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무역 분쟁으로 미국 농업벨트 농업벨트에서 농업 벨트에서 파산 신청이 속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 무역 전쟁으로 인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데다 무역 분쟁으로 인한 중국 경기 둔화로 농산물 등 상품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미국의 농업벨트에 파산 보호 신청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농산물 관련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으며 이는 10년 내 최고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특히 인디애나, 일리노이, 위스콘신 등 농업주가 밀집돼 있는 어 지역에는 순회 어 법원의 파산 신청 건수는 2008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죠. 그만큼 어이 미국의 어 그런 경제 상황도 어렵고 지금 어떻게 보면 힘대결을 하고 있는데 서로가 서로의 힘대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치닫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림자금융의 부채, 중국의 경제의 잠복을 내간인데 어, 그림자금융은 은행 대출이나 채권에 달린 투자 손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금융상품인데 중국의 공식 통계, 통계는 그림자금융 잔액이 어, GDP 78%라고 밝히고 있지만 어,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GDP에 맞먹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이 부동산 어, 금융상품들이 엄청나게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또 아는 그 세계 경제 의 모든 그런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어 유대인들이 가장 어 갖고 있는데 여기 이제 코퍼레이토 어어코프레토 크래, 크래시 크래시라는 그런 이 단체가 있는데 이런 각종 어 경제 단체와 환경, 그다음에 보건 단체, 복잡한 세계 기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면서 그들에게 어, 무장 군대까지 보유하게 만드는 그런, 어, 다국적 기업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이윤을 추가하면서 필요에 따라 악신적으로 무역까지 동원하는 일종의 테러단체들도 운영하고 있죠. 이렇게, 어, 유대인이 전 세계에 그런 갖고 있는 모든, 어, 단체들, 또 경제단체들, 뭐 이런 복잡한 세계기구들을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의 세상 속에, 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 추레기 보면 모세와 형 아론이 황금 송, 아, 황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자 다 같이 경배하며 솔로문, 아, 경배할 그죠그 다음에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멸망까지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를 계속했다고. 이 황금 송아지는 항상 그런, 어, 뭐랄까요. 부에, 부해, 어, 부와 관련된 이 송아지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 월가에 이렇게 황금 황소가 이게 황금 황소 가상이 되어 있던 거죠. 단순히 이게 월가에만 유럽 월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유럽 그다음에 대한민국에도 이런 황소 상이 배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만몬신을 숭배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유대인 중에 하나님보다 이런 사탄을 숭배한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영상으 하나 볼건데 이거는 세계 경제의 붕괴와 돈에 관련된 비밀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that whether it's QE bailouts or stimulus programs, these are all just voodoo, hocus-pocus terms for increased currency creation. It's only g o i n g to happen to the United States or maybe the United States in Europe. Uh, but what they don't realize is that this is a global phenomenon. I g o t t o show you something here. This is base currency in the United States. This is the number of paper dollars that exist, basically. It took 200 years to go from no dollars in existence to $825 billion. And then we had the bailouts, and then we had QE1, quantitative easing, one, then QE2, and then we had QE3, and then QE4, and then soon we're going to have QE57 and QE382. <laughs> and uh, it isn't just here. This is what the Canadian currency supply looks like. this is australia south africa russia now this starts out in just the year 2001 and this is like 18 times more currency in existence in a little over a decade uh here's singapore same story look at that since the crisis just bam india china every government on the planet is doing this insane deficit spending and expanding their currency supplies uh... doing bailouts a n d history shows that t h e r e is no example of this turning out I remember early in my research i heard this expression that the americans have exported their inflation o i What is that? How can you export your inflation? Put it in a box and send it out? What do you do? Well, now I understand you export your inflation by simply sending all these dollars that you created to these other countries and then they send you their refrigerators and their cars and whatever, their TV sets. So you get hardware and they get little pieces of paper. It's a great deal for the American people for a while. For a while. Sooner or later, all of those pigeons come home to roost. When the time comes, as it looks like it's now coming, when the rest of the world is saying, uh-uh, we don't want to play this game anymore. Uncle Sam's dollars are just becoming worthless. There are too many of them. We've got to find something else other than American dollars. Then those dollars start to come back to America. People say, we don't want them anymore. What do we do with them? Once this revs up and we've got this, uh, this little trickle of money coming back that we previously exported, when, once it becomes a flood, and it starts to rush back now we are getting our former exported inflation brought back to us and then we'll see the quantity of money inside the United States grow much more rapidly even than the Federal Reserve can create it because we're getting a previous money back and uh, that's when we will really see the tanking of the US dollar in terms of what it will buy h e r e so good on got to e o f h o n y 갈수록 증가하고 부채가 그, 그, 그 증가하는 속도가 보이는 거죠. 계속 어 다운되거나 줄어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경제 위기 때는 그런 그 양적 완화가더 높게 책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미국 달러 같은 경우에 해외로 많이 종이 동을퍼 어, 분산을 해놨는데 많이 찍은 만큼 외부로 많이 보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뭐 구매 물건들을 물품을 사고 했는데 나중에 나라들이 다시 그것을 어 돈 필요 없다면서 다시 받아들일 때어 달러를 다 미국으로 쏟아 부을 때 미국은 그 돈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것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뭐 중국, 차이나 뭐 일본 모든 나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그 부채에 대해서 어 심각하게 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 계속 부채가 증가하고 부채가 다운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 영상에서 볼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보면 항상 기건은 뭐, 황충, 검은말, 이런 표현들로 많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황충은 뭐, 메뚜기 때 이들이 한번 지나가면 그 자리는 뭐 음식이든지 모든 것이 다 싹쓸이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옆에 이제 우측에 보면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마기계 구장에 메뚜기들과 비슷한 형태의 이 형상들이 있는 거죠. 그만큼 이 황충이나 메뚜기는 이런 기건이나 경제에 대해서 어, 많은 얘기들을 오가고 있는 거죠. 특히 이스가아에 보면 뭐 붉은 말그 다음에 뭐 검은 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예언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말들의 활동을 어, 요한 계시록에서 어,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뭐 다른 많이들 들어본 내용이기 때문에 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충은 뭐 이렇게 아크리테스라고 해서 이렇게 메뚜기 때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항충은 뭐 이제 경제적인 이런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사회가 이제는 현금이 없는 사회로 도아하고 있죠. 저 또한 동전을 들고 가거나 하는 것들을 많이 어 불편해하고 힘드죠. 내가 동전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10원짜리, 50원짜리는 솔직히 뭐 크다지 쓸 쓸 때가 별로 없고 사용하기도 없고 근데 불편하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현금이 없는 사회로 들어가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아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도체 실리콘 칩에서 그 이제 DNA 유전자 칩으로 변환하고 단백질 칩으로 이제 전개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잠깐 보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뭐 이렇게 우수계수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목사님의 현금을 이제 카드 결제하는 식으로 아니면 뭐 바코드 찍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에는 현금 없는 매장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교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스타벅스가 2010년에 31%를 고점으로 현금 외 결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스타벅스에서 이제는 어, 현금 없이 매장을 방문하고 대부분 이제는 뭐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어, 현금 결제보다는 카드 결제가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하기도 하는 거죠. 그만큼 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각종 페이들 뭐 삼성 페이라든지 티페이 네이버 페이 뭐 여러 가지 페이들을 하면서 현금 사용보다는 그런 식으로 스마트하게 어, 진행 결제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렇게 무인 어, 무인 카페를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무인 마트, 무인 점프를 이용해서 어, 현금이 없어도 어, 결제가 가능하고 내가 필요한 필요한 것들을 사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 솔직히 돈 핸드폰 하나만 들고 가면 모든 것을 다 어, 내가 구매를 할수 있고 또 사용을 할수 있고 결제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어, 이제는 현금이 없는 사회로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조금 적을 중요해야 되는데, 어 그래서 이게 팔에나 아까 보시면 그런 자국들이 그런 칩이나 아니면 이제 어, 뭐이 피부 스킨에 있는 칩들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없는 사회로 되고 있고 현재 이제 뭐자 세계 주요 비현금화 추진하는 나라들 보면 그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요금에 현금 결제 제한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 현금 입출금의 업무를 제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덴마크 같은 경우에 주요 소매업종에 현금 수납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고 주차요금 100% 스마트폰 결제로 국가보조금을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 1000유로 이상은 현금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식 가토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어, 999.99유로 이상은 어, 현금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시 가트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프랑스 같은, 아, 여기 벨기에 같은 경우에도 5,000유로 이상은 현금 결제를 제한하고, 스페인도 2,500유로, 미국은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지급수단 변경으로 현금에서 카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도 고약화폐 거래를 중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의 생활보조금을 직업을, 현금을 지급하던 것을 이제는 카드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나라별로 비형가마를 추진하고 왜냐하면 이제 명목상은 이 동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비용들이 이런 수수료나 이런 것보다는 스마트하게 쓰는 것보다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잠정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악의적인 내용들도 많이 장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그 레버레이션 1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 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그 이름, 그 이름의 수라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영어에 보면 그 so that no one could buy or sell unless he had the mark which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is the name of the beast or or the name of his name 이라고 NIV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킹제니스 버전에는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수 없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글 내용에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위에 NIV의 내용들은 아, 누구든지 이 표는 표는 곧 짐승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킴제이스 버전은, 어,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는 사람을 제외하고 아무도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 표는 표고, 짐승은 짐승이고, 이름이 이름이 나눠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불려야 된다. 그러니까, OR인데, 위, 이, 위에 NIV는 위치로 해서 같이, 이,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어, 번역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 사람들이 많은 오류, 오류를 갖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위치의 전지사가 사용되지 않았고, OR 전지사가 사용되었다라고, 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어 성경에 이렇게 오래된 그 바이블 성경들은 이렇게 다, 어, 보시면 여기에 이제, 클렉터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아, 아까는 NIV에는 그게 그 자리에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마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클렉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킴 킹제잉스 버전에는 여기에 영문에 어, 여기 보시면, OR 이라고, 마크 OR 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래된 영, 그 성경일수록, 그 다음에 잘 번역된 성경일수록, 그것을 위치로 쓰지 않고, 전치사 OR로, 그래서 그, 그 표랑 이름이랑 각각 다르다는 것을, 어, 성경에서 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어,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표는 표, 어,로 해석해야 되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짐승의 표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리스어 전통 본문을 사용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현대 출판된 대부분의 성경들은 그리스어로 전통 본문의 계통을 거부하고 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세 번역으로 새 어, 역으로 하는,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그리스어로 전통 본문을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이런 많은 것들을 어, 이 그 글자 하나에, 하나에, 단어 하나에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까지 본것 중에 뭐 너무나도 많은 지금 첨 첨단 시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그것 또한 우리가 편, 편한 것을 찾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거리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현 시대인 거죠. 그래서 그 시대만큼 이 땅에 지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향후에 그런 만약에 그런 칩이라든지 이마의 표라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매매를 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열두 제자들의 그 순교,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어, 잃어가면서까지 그것을 어, 예수님의 진리를 생명의 길을 지켰던 그런 사도들이죠. 그래서 어, 제일 먼저 어,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로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에 당했고, 그다음에 52년에 그 순교 빌립이 기둥에 매여 순교 당하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가 94세에, 어, 돌로 때린 후 죽지 않자 톱으로, 어,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67년에 네로왕제 박해때 십자가 꿀을 매달려 순교하는 베드로가볼수 있고, 어, 십자가, 다데오 야고보의 동생, 십자가 또는 하레 맞아 순교하는 상황이고, 도마가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하고, 그 다음에 시몬,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두동강에 나는 순교, 그 다음에 마테가 에디파에서 마늘창 도깨에서 순교. 사도 요한이 반보섬 유배에서 순교하고요. 나다니엘이 인도의 산채로 피부가 벗겨져 죽은 거로 유다 대신 사도가 된 마띠아가 터키에서 돌 매질 후 참수로 당하고 마가가 발을 묶어 끌고 다니는 다 불태워서 순교당하고 누가가 올리브나무에서 교수형이 당하고 사도 바울이 노마에서 목에 잘리는 참수형이 당하는 거죠. 이렇게 어, 노마, 마 시대 때 이렇게 박해가 엄청난 박해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많은 박해들이, 어, 이렇게 잘 정리를 어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우리가 박해를 받았을 때, 이런 박해를 받았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어, 그, 우리의 그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경제를, 어,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한번 이 요셉을 통해서 어, 성경에 나와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니스 47장 13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쭉 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건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거죠 요셉의 7년 대풍년이 끝나고 7년 대흉년을 만났을 때 어, 편경제된 책은 어, 13절에 보면 기건이 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겁당과 가난 땅이 기군으로 항패하니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몇 년을 두고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가뭄으로 농사도 못 짓고 양식이 떨어지고 굶었다, 그렇, 아, 굶어 죽을 수는 없고 모두가 아, 정부 구호미에 달, 아,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찾아와서 어, 그래서 당연히 정부는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요셉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죠.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14절에 요셉이 곡식을 팔아 일곱 땅과 가난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백성들 하여금 저축해 돈, 둔 돈을 양식을 사게 만들었고 그냥 나눠주지 않았, 않았다는 거죠. 그 나라 전체의 돈을 다 거둬들이다시피 했고 백성들은 식량을 사느라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14절에 16절과 17절에 보면 어,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 적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그 모든 가축과 바꿔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냥, 어, 그냥 주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백성들에게 어, 그때에 맞춰서 어, 뭐, 돈으로, 그 다음에 곡식으로, 가축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는 땅으로 모든 것을 다 갚아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 백성들은 요셉을, 어, 뭐, 시기하거나 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 백성들의 짐승과 양식을 바꿔주면서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어, 요셉의 제안에 아무런 그 일을 달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요셉이, 어, 결국, 어, 애국의 모든 농가 밭을 다 사들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것이, 이것이, 어, 7년 대흉년을 지나는 동안에 요셉의 경제정책입니다. 아, 요셉은, 아, 한 번도 곡식을 백성에게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지 않았죠. 우리가 조선시대 때 보면 국룡미라고 해서 백성들에게 그냥 무상으로 나눠주었던 그런 거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요셉은 단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 그이 경제 정책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가 생활의 눈높이를 낮추는 거죠. 그래서 애곳 사람 백백성들이 집안에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짐승을 키우고 해서 흉년을 제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경기가 좋을 때와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며 빨리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식을 계약해야 되는 거죠. 계약하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어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백성들의 살림살이의 규모를 구조조정하고 그 다음에 인력이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주를 어 했던 거죠. 그렇게 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7년에 흉년 앞서 7년 대풍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애굽은 7년 대풍 때 어, 그런 곡식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돈들이 넘쳐났던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7년 흉년 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씀씀이가 뭐 내가 갑자기 뭐 거지화됐다 해서 씀씀이가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요셉이 그 가족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 요셉의 그 일구가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생 땅에 머무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이 당시 애굽애굽에는 애국, 왕의 그 명령은 그 왕이 그이 요셉에게 그 가족들을 뭐, 고생 땅에 있어라 라고 하지 않았지만, 이미 요셉은 왕이 말하기 전에 이미 가족들에게 고생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어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렇게 이제 요셉이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바로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요셉이 다 준비를 해 놓은 거고 그것을 왕이 명령하기 전에 이미 요셉이 요셉이 명, 명령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어 요셉은 그가 오래전부터 가족에 대한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암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 제그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출애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급의 8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그래서 10대, 10대 파리제앙때이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오늘 이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 항상 보면 그런 공동체나 아니면 가정에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항상 요새 같은 사람 미래를 준비하고 어 그런 리더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을 또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요새 같은 어 리더, 리더자, 리더 준비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어, 교회 사회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어, 잘알수 있는 우리의 진제도르프 백작처럼 그런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 안에서 신앙 공동체, 경제 공동체를 같이 하면서 같이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현금이 없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향후에 그 현금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어, 유무상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먹고살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이 공동체를 통해서 볼수 그래서 모라비안 공동체가 이렇게 어이 지역에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 슬로바키아와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그 보헤미아 그 독일에 이렇게 해서 거주했던 그 지역 사이에 이렇게 모라비안 공동체가 운영이 되었던 거죠. 아, 모라비안 공동체의 태동은 이렇게, 어, 나와 있지만, 어, 그, 1690년에 데이빗이라는 아이가 플렉에서 태어나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어떻게 사해 주실지 깊은 관심을 갖고 독일 각지에 방랑, 방랑하다가, 이제 모라비아로 돌아와서 복음의 돌을 어, 전하다가 박해를 받자 진덴도로프 백작에 초청받아서 그곳에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 이런 진젠도로프 백작이, 어, 이런 그런 박해의 시대 때 이들을 모아서 온전한 경제 공동체를 세우고, 그 다음에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면서, 어, 그 모라비안 성교의, 어, 교회의 태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라비안들이 성교로 눈을 돌리면서, 어, 이보다 앞서 그, 서인도 제도에 있는 노예들의 비참한 상태를 말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고 그들 가운데서 도베르와 니치만이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뭐라면 선교단의 시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때 그만큼 박해를 당하면서 그것을 보고 이 성교회 눈을 돌리는 모라비안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732년에 조직 전체가 성교회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많은 성교사들이 글속계에 헌신함으로써 더욱 어렵고 위험한 지역을 자신들의 일투로 선호하며 세계 각국으로 떠남으로써 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국에서 모라비안들의 사역은 1738년에 시작하게 되면서 어, 피터 벨러, 그 다음에 존 웨슬러도 어, 처음에 이들과 자전접촉을 가지고 많은 역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동체에 그런 역량들을 받으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어, 생겨나가면서 그것들이 넓혀나가는, 그리고 성교에, 어, 매진하는 모라비한 성교들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교회사의 그 다음에 교회사의 그성령 어, 역사를 보면, 여기 이제, 어, 공동체의 점차, 이제, 연령별, 성별, 기혼 여부에 따라서, 이제, 조를 나눠서 편성에나가게 되는데, 기혼조, 독권노인조, 미망인조 독신자조, 독신녀조, 청년조, 청년여자, 어린조, 그, 이제, 유아조 이렇게 나눠서, 어, 좀 더, 어, 장, 진젠드로프와 장르들의 철저한 감독 덕분에 다소 정교했던 이 조직은 처음부터 상당히 성공적으로 인지가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삶이 개인적,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차원들이 하나의 공동된, 공통된 체계로 통합된 하나의 기독교적인 가족으로서 완전한 공동체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그 조를 편성해서 그게 맞게끔 가르치고 경제와 그다음에 공동체에서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경건주의를 어떻게 어, 훨신적으로 훨씬, 급진적으로 키워나갈 건가를 가르쳤던 거죠. 그만큼 이 경제공동체와 신화공동체의 모델이 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지면 어, 그 상상을 못할 기건이 향후에 다가올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뭐 전쟁과 기건과 이런 것들이 어, 다가올 때이 환란기를 피난체가 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통치를 받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란기 피난체의 공동체는 믿는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뭐 가정교회이며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하고 요셉과 같은 리더들을 가정마다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광야에서 받았다는 거죠. 어려울 때그 어려움 속에서 그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던 것은 그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군대로서 어 쓰임 받았던 거죠. 예수님이 교회는 어 군대로 불러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군대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설수 있도록 우리가 각자 맡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이 하나님의 군대는 요셉 같은 자들이 각 가정마다, 각 공정체마다 준비가 되어주고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표를 받지 않으면 살수 없는 한란의 때에 가족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이, 어, 어떻게 보면, 뭐, 호황이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사항이 좋은 상황이지만, 결국, 어, 과 속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항상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군대가 하나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군대로서 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항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공정체가그 다음에 가정에 가정마다 요셉 같은 자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 용사가 서로에 대해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보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어, 기건이 왔을 때그공동체를 어떻게 준비하고 그러니까 기건이 왔을 때 바로 뭐 대처하는 게아니아니라 그게 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어,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그 열천여의 비유처럼 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그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어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가정마다 공동체마다 요셉 같은 자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리더로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